이제 여름 끝자락에 접어들었는데요. 무더운 날씨는 지나갔지만 겨울이 기다리고 있죠. 평소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면 추천드리는 튜닝 중 하나입니다. 앞좌석을 아무리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해도 뒷좌석에 직접 바람을 보내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어 에어벤트가 없는 옵션은 덕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론트부터 시작해 뒷태석까지연결되는 에어 덕트를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 및 너트 모두 잘 체결해 주고요. 리어 송풍구 커버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이 부분에도 덕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풍량 조절 및 바람 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기어본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풍량은 4단계, 풍량은 다리와 프론트로 설정해두고 뒷좌석 바람 3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방향으로만 세팅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풍량 설정에 따라 바람 3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작업 문의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